조조, 왕이지 등의 작품을 올린 후에 많은 분들이 한국 서예 명품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경을 별로 가리는 편은 아니지만 역시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명가 명품을 소개하고 조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작품을 올려볼까 고려하다가 문득 이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작가를 먼저 소개하고 아울러 작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쓰신 설주 송은회 선생입니다. 매우 흐리긴 하지만 사진이 남아있다는 건 비교적 근대인물이란 뜻이겠죠? 고운 선생, 추서 선생도 사진 한장 없으신 것을 생각하면 이 흐릿한 사진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켈리아트에서 보석과도 같은 이런 분들을 한분 두분 소환하여 조명해 드리려 합니다 설주 송문회 선생 고종 11년 전남 보성군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와 민족상전의 6.25를 겪고 사신 서예가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예술의 진한 향기를 더하는 법이죠 약관 20의 나이에 보성으로 유배 온 대학자 이건창 선생께 시와 설을 배웠습니다. 그의 형 소파 송명회와 동생 설주 송훈의 형제는 얼마나 글씨를 열심히 썼는지 보성강에 붓을 빨아서 그강변에선 빨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 특히 동생 설주는 스승인 이건창 선생의 필묵 경지를 아침내 넘어서기에 이르죠. 설주 선생의 글씨를 주쭉 살펴보면 묘한 데가 있습니다. 틀에 메이지 않는 여러가지 인격이 얼비치는 느낌이랄까요? 옛 사찰의 유서 깊은 기둥과 같은 웅건함을 보이는가 하면 은산 철벽을 임으로 이 넘나드는 봉황새와 같은 탈속미도 보여주곤 합니다. 설주 선생의 초서 병풍입니다. 맑은 선질에 군살이 없어 골기만 초연합니다. 이런 필치를 보면 그분의 내면에 서린 무욕의 경지가 아스라이 보이는 듯하죠. 이분의 해설도 한번 볼까요? 해설을 보면 작가의 기본 바탕이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수암강당이라는 이 현판 글씨를 보겠습니다. 현판 글씨는 기본적으로 굵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에 그 기운을 쳐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서풍은 안진경과 한석봉이 어우러진 느낌입니다. 단정하고 바르죠 다만 독창성은 그다지 붉어지지 않은 느낌이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설주 선생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작품을 보면 확 달라진 서풍이 보입니다 매봉 유장 이 글씨 속에 있는 역입 중봉과 삼절의 기운을 느껴보시겠어요 바로 종이를 뚫고 움직여 나올 듯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런 삼절은 가다 멈추며 가는 삼절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도중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동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절을 넣는다 하여 음절이라고도 하고요 한 글자마다 뼈와 근육 그리고 살과 피가 제대로 감도는 것이 느껴지죠? 이 작품도 주목할 만합니다 왼쪽에 쓰인 해선은 참 단정한데요. 서예의 비결에 대해 일부 쓴 것입니다. 글씨를 쓰고자 하는 이는 먼저 필묵의 신이 어리도록 하고 고요히 생각하되 이루어질 자형을 예상하여 뭐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왜 글씨 하나 쓰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글씨는, 특히 붓글씨는 마음을 그린 그림이며 회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단어가 오른쪽에 심화 또는 심획이라고 합니다. 해소와 예서가 그 경계선을 허물고 질펀하게 녹아 흐르고 있네요. 약간 스타일을 달리한 심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서와 예서를 섞어 쓴 만수무강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전서의 용성기였던 진나라에도 전서의 변화기였던 청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추사의 전서 예서와 그 흐름이 닿아있죠. 전서 예서 부문의 동국진체라 할만합니다. 그 특징은 예서처럼 상하간의 고도의 압축을 하여 빽빽한 산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전서답지 않게 각을 상당히 줬지만 때로 옛스러운 상형문자의 맛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끝이 둥근 원필과 모난 방필이 수시로 교차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메인 작품을 보겠습니다. 행초석어요? 그러고 보니 설주 선생은 채속의 다른 채를 융화시키는 섬씨가 일품이네요. 이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의 한 구절이죠.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장군이 외적을 반드시 무찌르겠다는 맹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해 어룡동 바다에 맹서하니 어룡이 꿈틀거리고 맹산초목지 산에 맹서를 하니 초목이다 알아주더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첫 글자는 맹서할 서자입니다. 꺾을 절 끈을절 아래의 말씀언이죠. 맹서란 딱 부러지게 선언하는 것이며 질질 변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솔한 한마디에는 직지인심의 힘이 있는 법 사람의 가슴이 열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용조차 감동하기 마련이죠. 이 용자는 초서의 맛을 가미한 것입니다. 행서와 초서의 차이는 뭘까요? 보통 성인이 알아보면 행서 알아볼 수 없으면 초서라 생각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그 아래 움직일 동도 약간 못 알아볼 기미가 있죠? 초석기가 섞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맹서할 맹은 어떤가요? 우리는 변치 않고 떠오르는 해와 달에 자신의 약속을 걸곤 합니다. 그래서 1월 아래에 그릇명이죠. 그릇은 왜 들어갈까요? 혈맹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맹서는 피로 맺었기에 서로의 손가락에 피를 내어 한 그릇에 섞으면 한 형제처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5원대꾸이니 열자 작품입니다. 그런데 한쪽 줄에 벌써 7 자나 써버렸네요. 그럼 두 번째 줄에 불과 세 글자만 들어가고 낙관을 써야 하는데 너무 허전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서예의 맛이 나옵니다. 둘째 줄의 첫 글자. 풀초자를 보세요. 한 다리를 후련하게 여한없이 내려그어 마치 큰 칼로 내려치는 듯한 기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음향을 맞추어 마무리가 됐네요. 이런 것이 바로 불균형 속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제 낙관을 살펴볼까요? 노설, 파로, 서 노인설주가 85세 쓰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 분들은 연세가 지긋해지면 이렇게 작품의 나이를 기입하여 은근하게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그럴만했죠 이연세의 휘두른 붓의 기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구나 그 연륜의 향기까지 어우러져 불멸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설주 송은의 선생은 언제까지 살며 작품을 하셨을까요? 1965년 어느 햇살이 따사로운 날 설주 선생의 오래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연로하시고 명망도 충분하신데 무엇을 위해 매일 붓을 잡으십니까? 설주 선생은 말없이 벼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는 그 마음을 알아듣고 벼루에 먹을가라 선생님 앞에 놓고 종이를 펼쳤죠. 선생은 붓을 들어 후들거리는 손으로 한일자를 쓰시고는 그 옆에 마음심을 쓰셨습니다. 그 마음의 두 점이 마주보는 새의 형상인 것을 보고는 제자도 웃었고 스승도 어린애처럼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습니다. 평생 일심으로 붓을 들어오신 설주 송은혜 선생님께 우리 후생들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서첩들을 보고 그옛 고졸한 향기를 음미하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